안녕하십니까 장일성입니다. <웃음> 오늘은 저기 그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 증상이나 이석증 혹은 저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메니에르 증상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웃음> 아, 뭐 이한 증상들은 그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던 고혈압, 뭐 당뇨병 뭐 심부전점, 뭐 전립선 비대점 뭐 이런 거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한 동영상에서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바로 요 전동영상이죠. 그 폐의 좌우 비대칭과 모래주머니 착용법 이런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자 우리가 머리 쪽에 그러니까 머리 쪽에 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고 어지러움이 나타나고, 혹은 두통이나 편두통 증상이 나타나는가. <웃음> 어, 하여튼 제가 뭐 고혈압 당뇨병 그 동영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이나 장기들, 어, 이런 것들은 그 적정 압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 사실 우리 뇌에, 아니, 이제 머리 안에도 이제 뇌가 있고, 뭐, 이 경동맥을 통해서 이제 큰 혈관이, 이제 대동맥, 대동맥이 오락내려가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와서 귀로도 혈관이, 아, 혈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 눈으로도 혈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입, 코, 이런 쪽으로, 두피 쪽으로도 다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쪽에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도, 그 실제적으로, <웃음> 심지어, 아, 제가 어떤 분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목, 그러니까 이 머리와 이렇게 경추라고 그러죠 이목 목뼈 목벽, 그죠 목뼈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가 뻐걱 뻐걱 소리가 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추의 문제보다는 이제 경추와 머리 쪽에 연결되는 어떤 그쪽 혈관에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걸리면서 소리가 날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기 <웃음> 그 하여튼, 우리가 머리 쪽에, 이제 압력이 불균형 현상, 그러니까 정상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눈도 이제 안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 또 잇몸이 붓는다, 이것도 압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어, 코가 막힌다, 이것도 압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뭐, 뒷목이 묵직하다 혹은 결린다, 이것도 압력이 상승하는 거고, 한쪽 머리가 아프다, 이것도 압력이 불균형적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다라. 그죠? 그 사실 이제 뭐, 아, 되게 일반인 분들은 이런 걸좀 생각을 거의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 근데 실제로 뭐, 그래요. 그 뭐,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은 왜 아프냐? 뭐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왜 아프냐?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비교 대상으로 굉장히 넓혀가면 이제 복잡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혈관 계통은 그 유전 증인이 굉장히 강해요 부모님이 어떤 체형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똑같은 체형을 비슷한 체형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혈관 혈관 유전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설사 증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설사 증상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갖고 태어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혈관은 사실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어릴 때 머리가 많이 아팠다. 뭐 자녀도 여기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 부모님이 소화가 안 됐다 이러면 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근데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운명론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건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 세상에 뭐, 체질하고 뭐, 이렇게 뭐, 어, 나는 소음인이다, 태양인이다, 이런 얘기 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래요. 체질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체형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 하체가 크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운동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면 이게 뒤집어지기도 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 어. 진짜 가까운 곳에, 저희, 뭐, 저 애기 엄마가 진짜 체형이 변해가는 걸 제가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체형이 변해가고, 서른이 아,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굉장히 조금 긴장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고, 그, 이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좀제 동영상을 어 조금, 조금이라도 자주 보셨던 분들이나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이,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동영상, 어떤 치료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함부로, 아, 뭐, 이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막 적용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뇌압이 변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뭐, 감당할 수 없는 두통이나 감당할 수 없는 막뭐 이명이 더 심해진다거나 어지럼증이 더 심해져 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 이 동영상은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절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 그 제가 기본 동영상 이라고 있어요 기본 동영상 그러니까 대사정후군 치료법 1 이라고 그 유튜브에 대사정후군 치료법 1 이라고 찾아서 그 동영상 그 동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시면 아 이런 병을 치료하려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그 그 보셔서 혈액순환 원리와 가스 이동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갖추어져야만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나타나는 이제 치료 과정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화불량 걸리신 분들은 치료 과정 가운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다가 마지막에 오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머리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었고 문제가 이제 소화불량이 해결되고 가스 문제가 목에 저 가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어깨 문제가 해결되다 보면 나중에 머리 쪽으로 문제가 올라와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왜왜 그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밑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자바라 운동법이다 뭐 머리 흔들기다 뭐 이마 누르기다 뒤통수 누르기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서 피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에요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면 하여튼 제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뭐 모든 분들이 나 보시라는 말씀은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고 근데 하여튼 저하고 같이 생각은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은 한번 해보고 좀 지식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런 병은 치료할 수 있다고 그냥 저는 믿어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전화상이나 이런 보고를 받거나 세미나상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아, 선생님, 이거 하다가 원래 있었던 매니에르 증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이런 말 들었고, 이명이 없어졌어요. 이런 말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와, 이명만 좀 고쳐달라.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명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어깨 부 질환도 있고, 막, 온몸에 끝까지 문제가 나타나게. 이게 차근차근 해서 올라오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명만 치료해달라, 혹은 이석정만 치료해달라, 혹은 맨에로만 치료해달라, 이렇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거 제가 막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그, 좋습니다. 하여튼, 머리 쪽에 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대다수의 분들은 어 근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아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여러분들가만 보면 그렇죠 아, 그냥 피로해서 손을 움직이고 피로해서 다리를 움직이고 이럴 뿐이지 특별히 머리 운동이 필요하다, 혹은 목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5%도, 5%가 아니라 한 1,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목 운동이, 머리 흔들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모르시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죠? 제가,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용어를 제가 자바라 운동법, 자바라 운동 물병 들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이잖아요그러니까 어. 맨손으로 해도 자바라 운동. 그니까 러이 횡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 그니까 러 가슴, 팔, 머리를 흔들면 이게 펌프작용을 해요. 펌프작용 하면서 복부에 있던 피와 다리에 있던 피를 자꾸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자바라 운동의 원리라는 게, 그죠? 그런 거예요. 자바라는 게 이제 기름통에 기름을 뽑아 올릴 때, 이렇게 꾹꾹 쥐어 짜면 기름이 쑥쑥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잡아라. 사실 일본, 일본 말인데, 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용어를 짓게 되는데, 팔을 흔들어도 피가 올라오고, 머리를 흔들어도 피가 올라오고, 바람을 불어도 폐가 수축되면서 복부에 있던 피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팔하고 머리를 흔들고 바람을 부는 것 자체가 잡아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펌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깨 질환 환자들이나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한다고 물병을 들었다 내렸다 뭐 이런 운동을 하죠.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사실 그것도 자바라 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그 어, 하여튼 이횡경막 윗부분을 움직이면서 바람을 부는 행위 자체가 자바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자바라 운동을 안 했는데 이명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자 이명이 나타난다.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평생을 살아가는데 거의 머리 운동을 안 했다. 자, 머리만 보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아,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 공부를 오래 했다든가또 자세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든가 자, 그러면 이제. 머리 운동을 안 했다라는 거는 머리 펌프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이나 다리만 움직이고 살았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제가 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팔을 움직이면 팔로 피가 오고,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로 피가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머리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움직이니까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팔을 움직이면 팔만 움직이게 되면 머리에 있던 피도 내려오고 밑에, 복부에 있던 피도 올라와요. 자, 생각하요 힘이 작동이 되면 복부에 있던 피도 이렇게 올라오지만 팔쪽으로 머리 쪽에 있던 피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팔을 흔들면서 머리를 같이 흔들어라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이빨을 딱딱 그리고 이마를 눌러주고 뒤통수도 뭐 눌러주고. 그게 왜 그니까 뭐, 하여튼, 팔하고 머리하고 바람 불고,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다리 동작도, 어, 결합이 되어 있지만. 그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부분에, 예를 이거 하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인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등이 확 굽었어요. 허리가 아니고 등이 이렇게 굽어있는데 이 표지를 못하시는 거야. 근데 피가 이등 쪽에 다 몰려있더라고. 그러니까 등이 콱 이제 허리가 굽은 게 아니에요. 등이 굽은 거야. 난. 근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 예? 아버님 머리를 이렇게 자꾸 흔들어야 됩니다. 한번 빨리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러니까 저 어르신 저 <웃음> 제가 그냥. 어, 이름은안 밝히겠습니다 그냥 어, 그냥 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냥 사례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 머리를 흔들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흔드시는가 하면 이렇게 흔드세요 저, 제가 이렇게 흔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러니까 어르신 머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빨리, 빨리 못 흔드시는 거야. 목에 이상이 있어서 빨리 못 흔드시는 게 아니고, 디스크가 있어서 못 흔드시는 게 아니고, 목을 이렇게 빨리 못 흔드시더라고. 아, 주그리고 진짜, 와, 깜짝 놀랐다. 깜, 깜짝 놀랐어요. 응? 어, 어르신좀더 빠르게 움직여보세요. 이러니까, 네, 이러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처럼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피가 여기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르신이 기억력도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고, 어, 그런 현상인데, 순환이 안 되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니까목 그러니까 혈관에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생각은 움직이는데, 몸이 안 따라가죠.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 피가 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이상해지잖아요. 행동이 굉장히 느려지고 심장 박동수도 떨어지는 심장 박동수가 왜떨어지겠 피가 안 도니까 박동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애는 75, 어른은 65, 60 이렇게 떨어지나요? 떨어지면서 고혈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가니까 안 돌아만큼 행동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빨리빠리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래요. 그런 거리만 보고도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뭐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사람의 체형만 보고도 그런 게또 나타나긴 해요. 나타나긴 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목을 못 움직이시는데 기억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이렇다. 그니까 이석정이나 이명이나 메니르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기게 됐다. 아 운동도 하고 그냥 일반인처럼 살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머리 운동을 관심을 전혀 안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팔이나 다리 쪽으로 복부 쪽으로 피가 이제 충분히 내려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분들은 양쪽 귀가 동시에 이명이 나타난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한쪽에 더 많이 나타나요. 한쪽에. 오른쪽 귀, 오른쪽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해요. 똑같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 있기는 있는데 흔하지가 않다. 그냥 똑같이 떨어지면 이명이나 메니엘의 증상이나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앞쪽 앞쪽이 피가 먼저 떨어지면 이게 어지러움증 굉장히 심해져요. 이제 뒤쪽이 떨어지면 좀 문제가 이, 이 뒤쪽 혈관이 막히면서 이게 뇌의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그냥 사례들을 이렇게 봤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너무 안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종양이 그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이 된다거나 그런 게 돼요. 머리 흔들기가 사실 중요한데,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앞, 뒤, 오른쪽, 왼쪽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이었다가 떨어지면서 도 이명이나 니네르정상이나 발생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명이나 이석증이나 이런 거는 메네르 증상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이 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귀에 달팽이관이 있고, 또 이석증이라는 거는 그 달팽이관 속에 돌멩이처럼 생긴 어떤 석회질, 돌멩이 같이 생긴 어떤 균형추가 있어요. 그 균형추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을 자꾸 벗어나게 되면 이제 이석증이라고, 하고, 그죠? 네, 매뉴얼의 증상은 거의 원인도 못 밝혀요.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원인도 못 밝히고, 그 치료법도 없고, 또 이명도 거의, 원인을 거의 못 밝혀요. 그냥, 그 어떤, 그, 혈액, 그, 혈액의 이름, 이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거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정설로 돼 있는데, 그니까 러 이, 제가, 제가 자꾸 얘기한 게, 모든 장기들은 적정 압력이 있다. 적정 압력이. 그니까 러 이게 압력이, 적정 압력에서 벗어나면, 이제 너무 압력이 올라가면 이제 고막이 터지겠죠, 그죠? 중염 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압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이석증이나 메니엘의증상이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뭐 그거 다 알아서 못 하겠습니다 그죠? 그 하여튼 이귀 쪽으로 혈액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라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이 압력이 변,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니까, 러 정상인이었다가, 이게 피가, 이게, 어 피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탈모 치료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정수리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느냐. 이 피의 상한선, 이 제일 높으니까 피가 떨어지면서, 여기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옆으로 빠지다가, 뭐 어떤 사람은 또 뒤쪽에서 빠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너무 오래 있었던 거지. 그니까, 러 이렇게 쑥 떨어지다가, 이게 상한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뇌귀 쪽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상상선이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코가 자꾸 막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잇몸이 자꾸 붓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목이 막 뜨겁다든가, 뭐 갑상선이나 이런 쪽으로 압력이 막 올라가고, 혹은 뒷목이 막 묵직해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성모근이 막 묵직해지고 그죠?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있다가 떨어지면 폐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창자가 내려앉기 시작하고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리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발등에 혈관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떨어지는 거예요. 상한선이야. 제가 이제 상한선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이나지 시간이 이제 북방한계선 이런 게 있어요. 날씨 얘기할 때. 침엽수림이니, 화력수림이니, 이런 거 얘기하면서, 상하선이, 이게 피의 중심이 자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르신은 상하선이 등이 되어버린 거야. 물론 여기 피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올라오다가 주로 머무르는 곳이 여기가 되어버린 거야. 등이 되어버린 거야. 그럼 이걸 끌어올려야 등 쪽으로, 가슴 쪽으로, 얼굴 쪽으로 끌어올리면 이게 등이 펴지는 거예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의 자포자기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 펴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올라오다가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오만가지 그명현현상들이 동반, 그,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분 건강 있잖아요. 건강이 문제가 발생했다, 나중에 치료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분명히 한 고비를 넘어가야 돼. 이게 명현현상이라는 거야. 제가 그냥 어깨 탈골 환자, 어깨가 빠졌다. 이게 자연스럽게 끼어집니까안 끼워져요. 엄청난 고통을 건너가야, 왜? 이걸 맞추려고 막 벌려가고 막 끼워 맞춰야 그 통증을 건너가야만 이게 맞아져서 아, 이제 이게 살것 같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피가 떨어지면서도 이명이나 이석증이나 메뉴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혹은 그냥 이런 증상을 안 갖고 이게 상한선이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제 자바라 운동을 하면서, 이제 피를 끌어올려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올라가다가,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제가 폐의 좌우 비대칭, 신체의 좌우 비대칭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물병을 똑같이 들고 들어 올렸는데, 올라가다가 한쪽은, 한쪽이 더 빨리 올라가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한쪽은 느리게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잘못 탁 걸리면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냐. 혹은 올라가다가 너무 한쪽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편두통이 나타나요. 두통이 막 심해. 편두통이 나타나면 왼쪽을 눌러야 된다고 제가 그 편두통 치료법에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뒤쪽은 또 올라가다가 또 앞쪽은 안 올라. 와앞쪽은안 올라오면 눈이 점점 자꾸 나빠지거든. 앞쪽을 안 올라오면 콧물이 자꾸 나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돼요. 콧물이 많이 나는 사람은 결국은 이마를 누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콧물 잡으려고 하다가 두통이 오면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또. 그 제가 지금 오늘 이얘 이 여기서 하는 얘기나 여러분한테 제가 하라 꼭 하시라 이런 말씀은 제가 못드려요 못드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냥 제가 하여튼 어,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대충 저도 세밀하게 하면 한도 것도 없어요 한도 것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냥 어, 치료 원리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폐의 좌우 비대칭 모래주머니 작용법이란 동영상에서 혹이나 그 동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 동영상도 꼭 보세요. 고혈압, 당뇨병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그 동영상도 꼭 보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른쪽 어깨가 떨어졌다든가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든가 확연히 몸에 오른쪽이 내려앉아 있다. 척꼭지가 내려앉아 있다. 쇄골이 움푹 파여 있다. 오른쪽 얼굴이 좀 작고 내려앉아 있다. 오른쪽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시면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해요. 이제 오른쪽 비대칭인 분들이 이제 물병을 들고 이제 팍 운동을 하잖아요. 자발 운동을 하고 하면 결국은 이 오른쪽 배가더 내려, 내려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지가 더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축되는 속도가, 들리는 속도가 왼쪽이 더 빨라지는 거야. 오른쪽은 느리게 올라오는 거야. 피도 느리게 올라와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 흔들기 시작하면 피가 어느 쪽이 더 빨리 올라가면 왼쪽이 더 빨리 올라가 버린거예요. 왼쪽이 더 빨리 올라가요. 이제 무리를 해보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2보 전진, 1보 후퇴. 무리가 됐다 그러면 멈춰야 된다. 그 대처법을 알면 또 대처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충분히 안 보시면 이제 대처법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요. 피가 너무 올라갈 때는 반대쪽으로 해줘야 돼요, 반대쪽을. 제가 그래서 오른쪽 머리가 막 묵직하다 이러면 왼쪽 머리를 누르든가 왼쪽을 막 물병을 들고 흔들어서 이쪽으로 피를 끌어올려주면 이쪽과 이쪽이 균형이 압력이 맞으면서 이제 두통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의 좌우비대칭이 안 발생하신 분들은 뭐, 이제, 이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분, 그분들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 좋습니다. 저, 제가, 이제, 아. 어 이 치료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제 병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중이염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중이염을 두번 겪었어요 몸살은 여러 번 겪었고 아주 독한 감기도 여러 번 겪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그냥 감기가 아닙니다 응?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몰라요. 건강 상태를 모른다기보다는 체력 체력 수준 혹은 체력 정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몸살이 걸리고 그래서 그러면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명현현상과 2차 작각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들조심하시라조심하시내제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기 시작하고 또 혈관적인 혈관의 어떤 문제점을 무시하고 너무 밀어붙이게 되면 문제가 돼요 제가요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코켄 콜라병을 들고 팔을 운동을 했는데 팔이 묵직해지면서 몸살이 와요 정상인들이 이 캔콜라 들고 몇번 움직였다고 팔이 묵직해 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5L 물병이나 500ml 물병을 들고 이제 잡아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가벼운 걸 들었는데 묵직해져서 못하, 못하게 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1.5L를 들고 할수 있을 만큼 이제 어, 체력이 좋아지고 이제 혈관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코, 작은 콜라병에서 1.5리터 잡는 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왜 왜 본인의 어떤 상태를 잘모르는알 수가 없어 사실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고, 그게 특히나 머리 쪽은 여러분들이 대처법을 모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보면, 편두통에 관한 편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에 대한 얘기도 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올려놓을 때는 여러분이 좌우비대칭을 고려하지 않은 동영상이야. 그게 왠가 하면, 자우비대칭을 설명해버리면 이 설명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내가, 그냥 자우비대칭이 없는 일반 다수를 위해서 그냥 동영상 하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그때 올린 거야. 근데 이제, 막 보니까 제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는 거야. 지금 참르겠습니다 그게 2만 3천 명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던데. 아, 참, 아프신 분들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근데, 저는 그예요제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몸 상태가 가벼운 분들은 아닐 거다. 왜? 조금 가벼운 분들은 대부분 병원으로 쫓아가거든요. 그죠? 병원으로 쫓아가서 치료가 되면 그냥 또 살아가고 이러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분들이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 심지어 소화불량도 병원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어때요? 여러분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약간 완화는 시켜주는데 그죠? 그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보세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염이 굉장히 심하여 그고그 제가 왜 아까 중이염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피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게 상한선이 올라오다가 여게탁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막 쪽에 압력을 형성하면서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에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를 한달 먹었어요.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항생제 먹고 먹고 결국은 말려갖고 와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도저히, 그면나 이제 자발 운동도 못하면 가스는 어떻게 뽑아내지, 소화는 어떻게 시키지, 뭐 안절부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강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지간히 해도 아, 괜찮더라고. 그 터지게 되면 귀, 귀가 웅, 음, 음, 하더니만 그 전날 저녁에, 다음날 터지더라고. 그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니까, 러 하여튼, 그니까 러 뭐, 이렇게 뭐, 터지는 것 자체는 항생제를 먹으면 해결이 돼요. 중이염은 그냥 항생제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소리가 안 잡힌다, 어지럽다 이러면 사람 미치잖아요, 그 환장하잖아. 그런 제가 중이염을 그렇게 두 번을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또 미친 척하고 물구나무 서기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귀가 좀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귀가 안 좋았다는 건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소화도 안 되고 자주 체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고 부모님이 저를 너무 늦게 낳으었어요5 뭐 50... 0주을 그렇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부모님이 벌써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저를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아, 그래요. 근데, 대처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피가 떨어지면서도 소리가 날수 있고, 이제, 상한선이 귀에 걸립니다. 자, 이 말이에요. 떨어지면서 귀에 걸릴 수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면서도 귀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나가는 시점이 명현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인 거야. 제가 왜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나 하면 전진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언젠가는 걸리게 될 거예요. 여기에 걸렸다가, 여기에 걸렸다가, 여기에 걸렸다가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피를 끌어올리니까 처음에는 잇몸이 막 붓는 거야. 나중에는 코, 코피가 가끔씩 나고 코가 막히고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이게... 눈이 막 갈갈하고 막 피가 올라오는데 이게 눈 쪽에 눈두덩이 혈관이 막 팽창이 되니까 눈이 갈갈하면서 막꼭그 뭐뭐 다리끼 난다는 라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경우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눈하고 여기에 또 걸리면서 중염이 터진 거야 그게 한달후퇴라는 거야 한달 그걸 또안할 수는 없잖아요 살량면 올려야 되는데 그 장시간 후퇴를 한대. 그 다음에 또조심그 다음에 하니까 이게 사람 몸이라는 거는요. 적응을 해요. 혈관이. 한번 충격을 받으면 다음에 올라오면 조심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벌써 한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이게 슬넘어가요슬넘어가요 근데 한번 무는데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후퇴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다음에 또 용기를 내서 또 올라가야 돼. 이 꼭대기가 올라가야 돼.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수리에 정수리에 탈모를 안 겪기 위해서 그 정수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두피 마사지 이렇게 하는데, 탈모 치료법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관심을 가지니까 정수리에 머리가 안빠지더라고 저는 정수리 탈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니까 괜찮네. 또 두피 마사진 너무 하다 보면 이게 또 머리가 아파. 왜? 피가 또 불균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면서도 귀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밑에서 올라오다가도 귀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면서 문제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다수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라기 보다는 밑에서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경우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치료 어, 대략적인 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로 운동을 해야만 여러분이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자바로 운동을 해야만 영유소 식도을 잡을 수 있고 또 머리 주머니를 어떻게 착용해야만 더 도움이 될수 있고 이제 다리도닥 뭐 이런 거다 해야 되는데 뭐, 이부자리 조정법이나, 뭐, 밤에 잘때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기본 동영상이 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그 기본 동영상 굉장히 많아요.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꼭 보시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개, 한개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올리는 동영상은 뭐, 40분, 50분, 어떤 건한 시간도 넘고 이러지만은, 그 처음에 있는 그 기본 동영상, 긴 동영상들이 아니에요. 15분짜리, 뭐, 13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긴 동영상이 아니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뭐, 어떤 분은 3일만에 그거 다 보고 세미나에 오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답답하니까 그냥 보고 막 세미나에 쫓아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막, 대다수의 분들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돼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냐고 뭐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한계돼 도대체 이해를 못 시켜 기본 지식이 안 깔려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하는데 어쩔 수가 없나 그래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는 방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일단은 좌우비대칭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똑바로 해서 어 그러니까 좌우비대칭이 없는데 여기에 나타났다 이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떡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양쪽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쪽에 나타난 게 아니고 양쪽에 나타났다. 이러고 그냥 좀 쉬었다가 하루나 이틀, 3일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저는 조금 모험을 잘해요. 저는 외근 가면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봤었기 때문에, 에이 죽으면 죽지 이런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무리해서 하다가 2차 자각증상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었어요. 그니까 러그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나는, 저는, 그리고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나도 그걸 대처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냥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대처법을 알아도 내가 중위이 터져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뭐, 한 분, 한 분, 2만 명을 내가 뭐 전화를 해갖고,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도와주고 이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그러니까 그 2차 자각 증상들에 대한 대처법이 동영상에 쫙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의미 없이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제목들을 이렇게 보시고 도대체 이, 이 동영상은 제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올려놨거요왜 올려놨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죠? 그좀 그러니까 연구하는 자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건강 강좌 들으려고 막 세미나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뭐, 컴퓨터나 전화기로 보실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시간, 같이 있는 일이거든. 요 죄송합니다. <웃음> 시방지네 하여튼, 내부분은어한겠습니다 네 일단, 물병을 들고 이제 자발 운동을 한다잡아요 자발 운동을 이제 뭐 많이 했던 적게 했든,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혹은 목이 버걱버걱거리기 시작했다, 혹은 어지럼증이 나타났다, 혹은 두통이 나타났다. 두통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제 두통은 이제, 저 편두통 치료법이나 두통 대, 두통 어지러움증 그, 치료하려면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어지러움증이나 이석증 이명에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귀에 탁 걸린 거예요. 귀에 걸리거나, 이제 귀하고 이 목뼈하고 이 머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높이가 비슷해요. 귀하고 경추하고 머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그죠? 높이가 비슷하니까 이제 동시에 나타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 뒤, 오른쪽, 왼쪽을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에,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그 좀,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면 서서도 할수 있고, 뭐, 앉아서도 할수 있고 있는데, 실력이 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이라는 거는 대처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처법을 충분히 알고 있느냐. 저는 거기, 아, 당신 실력 좋, 좋네요. 많이 발전했네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실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동영상을 많이 봐야 실력이 크는 거예요. 자기 몸을 통제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면 살다 보면 온몸에 막, 문제가 하루 건한 번씩 나타나요. 뭐 어떤 날은 손가락이 저리고, 어떤 날은 발목이 시큰거리고, 어떤 날은 목이 아프고, 계속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그 대처 못하시죠. 그냥 그냥 하, 한 며칠 자고 나면 나아지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 요 저는 그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대처해서 해결해버려요. 그게,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그 그 사람은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서 좀 쉬어주면 회복이 되기는 돼요. 근데 이제. 근 오래 살게 되면,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되면, 이제, 막 무너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충분히 봐놓으면, 대처 능력이 서는 거요 그죠? 네. 일단은, 이제, 누워서 할 텐데, 대략적인 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뒤통수 누르는 것도 여러분 해야 돼요. 왠가, 너무 오랫동안, 목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은, 이 뒤쪽으로도 피가 잘 안올라 가요 이게 안올라 가고 이게 내려가다 내려가다 등쪽으로까지 내려가서 혹은 이 성모근 쪽까지 내려와서 피가 일로 못 올라오니까 성모근이 막 딴딴해 돌처럼 딴딴해 왜 딴딴해졌냐면 여기서 머리 뒤쪽으로 피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 머리를 흔들어주면 성모근이 슬서슬 풀려요 또 심각하게 또막 뒤쪽을 꽉눌러보니까 뒷목통증 뒷목결림 이라는 동영상 있잖아요 누워서 뒤통수를 막, 체중을 실어서 꽉 눌러버리면 이게 쑤 빠져나가요. 성모근이 이게 풀린다니까요. 그 밑에 댓글란 한번 보세요. 댓글란 보면, 그, 다른 분들이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니까, 러이 풀리는, 풀리는, 그니까, 그 말은 이 성모근이 딱딱하다라는 건 이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요. 그니까 이쪽으로 혈관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라 거야. 그 네? 이쪽도 해야 되고, 또제 동영상 보고 계시면은 소화불량 영유성 식단을 계시면 수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갖고 계신는분 굉장히 많으신데 자주 채하시는 거는 이쪽으로 또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약해져 있는 거야. 근데 앞뒤만 약해져 있냐?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도 약해져 있어요. 오른쪽 왼쪽도 오른쪽 왼쪽도 약해져 있다. 왜? 여러분들 이런 옆으로 운동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피가 일로 잘못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혈관이 말라가는 거야. 그죠?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뇌로 피가 안 가면서 뇌가 말라버려요. 뇌 경색이 되는 거야. 중풍이 오고. 머리 흔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대처법을 모르고 자꾸 흔들기 시작하면 두통이나 이명이나 이석증이나 면엘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정상인한테 머리를 흔들어라. 이거 뭐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흔들어라 이러면 나타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런 게 나타나도 저를 욕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욕을 안 얻어 먹으려고 지금 이 대처법을. 어떻게 하든 좀잘 넘겨보시라고 대처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 졌다 라는 분은 거의 머리에서 피가 떨어집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빈약하고 머리 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가슴하고 등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제가 그 지루성 두피염 그 치료법에서 얘기했어요. 얼굴에 열감이 너무 많은 분들은 오히려 팔굽혀펴기나 등 근육 노 노적기처럼 잡아 당기는 거 해서 이쪽을 키우면 얼굴에 열이 떨어진다. 얘기했어요. 코피도 멈추고. 런데 네, 그런 아주 독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빠지면서 피가 갈라져 버린다. 아래 위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 그다 이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연결이 되 있는 거야. 여러분 제 동영상을 들어보면 뭐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죠. 그죠?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까먹고 몰라 도 세미나 와서 물어보면 많이 봤다라는데 몰라. 뭐 그래 제가 또 설명해줘요. 동영상에서 했던 얘기 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다 <웃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웃음> 아, 네. 심지어 뭐, 동영상도 안 보시고 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분은 뭐, 난감해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지. 기본 동영상 꼭, 세미나에 오실 때는, 기본 동영상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응? 자, 일단은, 보세요. 자, 오른쪽 비대칭이다. 이렇게 봅시다. 근데 이게요, 찾기가 참 애매해요. 이석정이나 이명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이틀이고, 3일이고 모든 자바라 운동을 멈추는 거야.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그냥 맨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안 움직이면 여러분또 문제가 생기거든. 그니까 아주 가볍게 움직여지면서 오히려 좀 걸어 다녔어 피를 떨어뜨려버리는 방법이에요. 그 후퇴를, 완전히 후퇴를 하는 거죠 그, 걸어 다니면 다리 쪽으로 피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복부 쪽으로. 그러면서 이 상한선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쩌면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풀린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어. 여기 압력이 걸렸다가 피가 다못 빠져나오고, 그냥, 여기 올라가던 피만 싹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저도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저는, 아. 근데 이제 이명생산을 제가 풀어드린 경험이 있어요. 몇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충분히 동영상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작용을 해서, 밀어붙이니까 그게 풀려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려나가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이부자리를 조정했는지, 베개는 뺐는지 안 뺐는지, 모래주머니는 차고 자는지 안 차고 자는지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하라고 다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어떤 분들은 이부자리는 조정했는데, 베개는 빼고 자고. 어떤 분들은 베개는 뺐는데, 뭐, 이부자리는 조정 안 하고. 뭐, 이런 분은 뭐, 뭐 중고 난방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어려워 가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 폐가, 이제 오른쪽으로 기준을 합시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명이 나타났다. 이명이 나타났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봐야 돼요. 이제 앞, 뒤, 좌, 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뒤로 누르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아까, 어, 가볍게 움직이면서 산책을 좀 하시고, 이제 자바라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서 좀, 걸어 다니면 체중에 실리면서 피는 내려가게 돼요. 또 팔을 잘안 움직이면. 근데 너무 안 움직이면 여러분들 이제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움직이면서 그냥 이렇게, 바람도 아주 약하게 불면서 한 이틀, 삼일 지내는 거야. 자, 이 방법과 반대의 방법은 이제 이까지 올라왔던 피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밀어붙여서 끌어올려 버리는 거야. 통과를 시켜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모험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분한테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하셔서 하시던가 혹시나 문제가 발생해서 대처법도 모르고 이래서 그러면 저를 저한테 를저 책임을 묻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리든가 아니면 올리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돼요 그거는 선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이제, 이제, 내리는 거는 후퇴죠. 2보 전진, 1보 후퇴니까. 내리는 거는 후퇴고, 올리는 거는 전진이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올려놨는데, 이걸 통과를 시킬 건가? 말, 말 건가? 이제 약한 방법을 좀 한번 해봅시다. 약한 방법.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이라면, 어떤 자발 운동을 하면, 이제 왼쪽으로는 더 빨리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좀 느리게 올라오면서 이목 목이나 이귀 쪽에 약간 비대칭적으로 왼쪽으로는 많이 올라갔고 오른쪽은 피가 더 올라오면서 이거 자체가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에서 이제 뻐걱뻐걱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 경우도 이제 혈관에 혈관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몸에서 소리 많이 나죠. 무릎에서도 소리 나고 이게 뭐 어떤 사람 뭐 손가락을 꽉꽉 하면 딱, 딱 하고 이런 소리도 나고.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우리가 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꽉꽉, 이게 한쪽을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저는 소리가 안 납니다. 예전에 소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더라고. 근데 이게 현대 과학에서 이 원인을 못 밝혀냈대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딱딱 소리 나는 게 원인을 모르는데, 왜, 왜, 그게 어떤 과학적인 이유로. 그니까, 러 그걸, 과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근데 결론은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설은 몇개 내놨어요. 그게 어떤, 어떤 기포 같은 게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그 압력을 터뜨리니까 속에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놨는데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에 뻑뻑뻑 난다.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소리가 난다 손가락에서 소리가 난다 이거는 이것도 압력이 비대칭이에요 저는 예전에, 예전에 났는데 지금은 거의, 거의 안 나요 왠가 왠, 저는 이걸 조치를 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력을 똑같이 만들어 보니까 소리가 안나더라고그 손가락 방아쇠 수지증 방아쇠 수지증인가 그런 게 있어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뭐 이거 안 눌러도 그냥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저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길래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병명이. 손가락만 무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안쪽 안쪽 이쪽이 혈관이 팽창이 된 거예요. 근육이 너무 많고. 대신에 반대쪽은 너무 약해진 거예요. 비대칭이 되니까 소리가 나요. 목에서 뻑뻑뻑 소리가 난다 이것도 혈관의 비대칭이라고 보시는 게 옳아요 나도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제 경험상 대칭, 비대칭은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라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원리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네. 자 오른쪽으로 잘자 오른쪽으로 잘못 올라갔다 못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 야, 이 방법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그이 제가 어떤 오른쪽 비대칭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른쪽 이마 오른쪽 눈 위쪽 요 대각선 쪽이에요 대각선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대각선 쪽을 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라.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목 이제 목뼈에서 뻑뻑 소리가 난다. 이제 디스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디스크 얘기하는 거 아니니, 오늘 디스크 하는 얘기 아니고 이 경추와 두개골이 연결된 이 뒤통수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꾸욱,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고, 사 한번 흔들어보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응? 네? 근데 이게 한번 눌러보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꾸욱. 자, 이게 누르면서 이빨을 목에 힘을 주고 자, 목에 힘을 주고 이빨을 딱딱거린다 혹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한다 자, 이거 조금 중요해요 자, 이마를 누르고 목에 힘을 주고 입을 다물었다 벌렸다 하면 피가 올라오게 돼요 목에서 자, 이쪽을 해서 아래 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몇번 해보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좀모험에요 잘못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제가, 제가 여러분들 몸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왔는지 제가 알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실험하는 방법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웃음>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소리가 조금 줄어든다 조금 줄어든다 어, 그러면 방향이 맞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내냐 어떻게 아느냐 뭐 하여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걸 많은 걸 알고 있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게 다 경험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공부도 좀 하긴 했습니다 공부 좀 하긴 했는데 그데 공부한다고 이런 거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의사분들이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죠 그죠 그건 지 머리 아플 때마다 자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공통점 뭘 발견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자꾸 아픈 쪽을 눌러, 아픈 쪽을. 이제 왼쪽이 아픈데, 왼쪽을 자꾸 누르면서 머리가 아파. 이게 이틀이 됐는데 머리가, 어? 타이레놀을 먹고 개고린을 먹었는데 머리가 통증이 안 내려 앉아. 자꾸 이러더라고. 야, 아픈데 아픈 쪽을 자꾸 누르면 더 아파져. 반대쪽을 눌러야지 반대쪽을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거는 어지럽다와 아프다는 반대예요 아프다라는 거는 피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 두통이라는 거는 어지럽다라는 거는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뭉쳤다라는 거는 피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 결린다라는 거는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깨는 뭉쳤는데 목은 결려 어깨에서 목으로 피가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뒷목은 뻐근한데 어지러워 뒤쪽으로 피가 올라가는데 앞쪽은 피가 안 올라오고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지럼증 치료법을 보면 방바닥에 대고 이마를 꽉 누르고 몇번 하다가 일어났어요 이래서 어지럼증 잡히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다 달라 비대칭을 저는 그분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었고 저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가 단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 폐가 떨어지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피가 느리게 올라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눌러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이래요 오른쪽 손바닥을 뒤쪽에 대고 뒤통수 대각선 쪽에 대고 앞으로 잡아당겨라 머리를 뻗히고 해보라 그래요 또 어떤 때는 오른쪽 윗부분을 귀 윗부분을 손바닥을 대고 꾹 누르면서 후, 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흔들어 보라 그래요 흔들어 보라 그래요 자, 만약에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피가 부족해서 나타났으면 이렇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명이라는 거는, 이제, 어, 이제, 그,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이렇게 풀릴 수가 있는데, 이명이나 이석증은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어? 어지럼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니까, 기준은 이거야. 앞쪽을, 앞쪽을 누르는 거는 손바닥으로 이마 정중앙을 누르는 거요 그니까, 앞쪽을 누를 때는 꼭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해야 돼. 이빨을 딱딱 꺼야 돼. 요응응응 음, 음, 음, 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자, 뒤쪽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는 버티면서 뭐, 이빨은 이빨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뭔가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 혹은 이명소리가 좀 잦아 든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혹은 어떤 분은 왼쪽을 이렇게 누르고 나니까, 아, 뭐가 조금 찾아든다. 찾아들면, 그, 약간의 변화 있죠. 저는 그걸 쫓아갔었어요. 항상. 뭔가를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뭔가, 긍정적인 뭔가가 있다. 이러면, 계속 가보는 거야. 근데 가다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게 나타나면,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뭔가 부정적인 뭔가도 있다. 이래 되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아 제가 왼쪽을 눌렀더니만은, 뻗은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식이에요. 제가. 뭐 어떤 쪽을 실험해보니까 이쪽이 뻐근해져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이제 뻗근하다는 것과, 결린다라는 거. 묵직한 거와 결린다는 거 반대예요. 묵직하거나 두통 이런 거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고 결리는 거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리고 어지러움 점은 오히려 그쪽 방향. 어지러울 때는 오히려 아비마를 눌러버려야 돼요. 뒷목이 결릴 때는 오히려 뒷목을 눌러버려야 돼. 그래야 풀리거나 왜? 결리는 거는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공급해줘야 되고 아픈 거는 한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보내야 돼. 근데 머리가 다 아프다. 이래 되면 골치 아픈 거야. 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아픈 거는 이 가슴과 등에서 피를 못 붙들어주고 있는 거야. 일어서서 벽에다가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계단을 잡아당기고 해서 이쪽으로 피를 막 끌어내려야 돼. 팔굽혀펴기를 하고 일어서서, 그죠? 그러면 머리에 올라가서 피가 내려와요. 왜 힘이 이쪽에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까그 제가 저는 원래 오른쪽 비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을 누르면 안 되는데, 어, 이거 뻐근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 네. 저, 주진 쪽이 거 뻐근해졌어요. 네.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아, 풀렸습니다. 자, 풀렸습니다. 아, 이거진짜예요 진짜 뻐근했어요. 진짜 어, 진짜 풀렸어요. 그니까 동영상이 진짜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재미삼아 보는 사람 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믿고. 네, 치료 관련 동영상은 굉장히 신중해요. 생각에 또 생각. 내가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왜 그런가 하면 메네르 정상, 이거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석증은 약간 대처법은 아는데 또 발, 재발이 돼. 못 고쳐요. 약간은 도움이 돼요. 근데 분명히 한 6개월 지나면 또 나타나. 이명도 손을, 손을 못 써요, 병원에서도. 뭐 약물, 약물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러는데 결국은 못 고치는 수가 다반사더라고. 그럼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통해서 하나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 줬어요, 때못 고치고, 못그 고치는데 제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할 건가, 안할 건가, 병원에 갈 건가, 는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지. 그죠? 자. 나... 한번 봅시다. 자, 소화불량 걸리신 분들은 오른쪽 무릎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죠? 예. 항상 세 필요는 없는데, 잠깐 누울 때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발을 딱딱딱딱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예. 왼쪽 다리도 이렇게. 자,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야.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자, 뒤통수를 누르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아까 뒷목 통증, 뒷목 결림에서 성모근이 묵직하고 뒷목이 결린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들썩들썩하면서 들썩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각으로 하면 딱목 뒤쪽이 힘이 바짝바짝 바짝 들어가면서 피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 위치에 따라서 피를 보내주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오른쪽 뒤통수와 오른쪽 승목은, 오른쪽 목이 힘을 받으면서 피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가 얼굴을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고개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자, 지금은 똑바로 보고 있고, 고개를 살짝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피로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똑바로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쪽으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뒤쪽으로 자극 주면 이제 뒤목 결림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하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뻐걱뻐걱 소리나 이명이 잦아들기 시작하더라 이명이 잦아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조금 더 하니까 이명이 잦아들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명은 잦아들는데 갑자기 두통이 오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무섭죠? 그런데 알면 안 무서운데 모르면 이제 막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자 이제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은 이제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뒤통수 누르는 거는 벌써 체중을 이렇게 들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체중이 실린 힘이 작동이 된게 머리를 드는 거는 그 정도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제 머리를 드는 거야. 이제 들어서 이마를 이렇게 양손으로 자, 이빨을 딱딱 끊는다. 아까 목에 힘 주고 이빨 딱딱한 거 알죠? 자,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 볼 수도 있고 마사지하면서 꾹 누르면서 자, 이걸 꾹 누르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아까 뒤통수 누르는 만큼의 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뒤통수를 눌러서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위로 들어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빨을 딱딱 하다 보면, 소리가 싹 잦아들 수도 있어요. 진짜. 다음에는 이제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좀 풀어줘야 돼. 뭔가 강한 힘을 줬을 때는 좀 풀어주는 게 지혜로운 거야. 안 풀어주면 그게 너무 강한 힘이 갑자기 작동이 되면, 빡! 칠 수가 있어요. 뭉칠 수도 있고. 아시죠? 예. 네. 그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 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오른쪽 아비마의 대각선 쪽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빨을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왼쪽 비대칭이면 왼쪽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빨을 딱딱 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목운동을 매일 합니다 목운동을 매일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물론 지나온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 것처럼 중염이 걸려서 고막이 터지고, 다리끼 약, 막 눈에 안아게 올라와서 다리끼 약도, 다리끼 약도 몇번 먹고, 코피도 터지고, 잇몸도 몇번 터져갖고, 치연염, 그, 소염제도 약을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여튼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활짝 놀라잖아요. 무서워하고. 제가 그런 거 해봤거든요. 응? 대처법을 모르니까, 뭐 저도 누가 가르쳐 줘서 알게 된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서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오른쪽 비대칭이에요 오른쪽 비대칭인데 누워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은 살짝 누르고 오른쪽은 좀 세게 눌러요 그게 뭐든지 한쪽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쪽만 계속 눌러지끼면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졌을때는 한쪽은 약하게 한쪽은 조금 더 세게 이 원리가 항상 작동이 돼야 돼요 한쪽은 약하게 한쪽은 조금 더 세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누워서 한다고 봅시다 뭐 뒷목 운동은 제가 엉덩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앞목 운동은 머리 들고 아, 이만 누르면서 제가 머리 돌고 막 두피 마사지도 하고 이마도 누르고 이빨도 딱딱거리고 어떤 때는 여기 대가 음음음음막 이렇게 해서 이 이빨도 정교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저 이빨이 굉장히 심한 부정교합 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음음 음, 음, 음. 이렇게 밀면 이 턱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제가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이렇게 딱 누워서 머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 비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와요 제가 그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오른쪽 팔을 더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왼쪽은 좀 무게를 걸어놓고 오른쪽 비대칭이신 분들은 왼쪽에 약간 무게를 걸고 오른팔을 흔들면서 후, 바람을 불면 이쪽으로 피가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또 계속 그렇다고 또왼쪽에 계속 잡고 있으면 이쪽으로 피가 너무 올라가 버려요 왼손은, 왼손은 가끔씩 흔들고 오른팔은 자주 흔들어서 이렇게 바람을 불며 주면 오른쪽과 왼쪽이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거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흔들어 버리면 짝짝이로 피가 올라가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쪽 목에 이렇게 해도 오른쪽 목에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 목이 좀 약해요 오른쪽도 오른쪽이 좀 좁죠 제가 얼굴이 왼쪽은 좀 넓잖아요 그죠 오른쪽이 좁아요 오른쪽 목도 약해요 근육도 내려보면 왼쪽은 근육이 쓰 있는데 오른쪽이 근육이 안보여아 제가 이거 꽤 노력했는데도 이게 쉽게 회복이 안되더라고요 어떤때 막 무리하다 보면 바짝 설 때가 있어요 또. 응? 그러니까 누워서 왼쪽은 살짝 오른쪽은 세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저는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꼭 해줘요 그러니까 많이 무리하지는 않아요 왜? 무리했다가 제가 목이 아파 본 경험이 있어서 가볍게 하는데 제가 하는 운동은 이제 저녁에 하는 운동은 저녁에 하는 운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거 한 7번 8번 해준 다음에 왼쪽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좀 해주고 다리를 올려서 꽈배기도 좀 해주고 꽈배기 이제 무릎 좋아지라고 꽈배기도 좀 해주고 꽈배기 하다가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발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발가락 끝을 쫙 잡아 당겨요 여기 좀 좋으라고 우리가 걸어다니면 발바닥에 피가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발바닥을 반대쪽 발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발등을 무릎 쪽으로 잡아 당겨야 돼요 그러면 발목이 좀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흔들어주고 흔들어주고 또 자전거도 타주고 엉덩이도 이렇게 들어주고, 팔꿈치도 이렇게, 팔꿈치도 이렇게 몇번 눌러주고, 위로도 껀트도 하고, 다음에, 네,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뒤통수를 눌러서, 아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요. 또 왼쪽으로도 갔다가, 자, 요번에는 이제, 오른쪽 무릎 세우고, 왼쪽 내리고, 이마 마사지 들어가는 거예요. 두피마사지 자 왼쪽 머리 꾹 눌렀다가 오른쪽 좀 세게 눌러주고 또꾹 눌렀다가 오른쪽 세게 눌러주고 좀 내려서 좀 쉬다가 쉬는 게 뭐합니까 두피마사지 한번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기 한번 하다가 과배기 하다가 가위 적게 한번 하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하다가, 고관절에 좋잖아요. 그죠? 고관절에, 또 엉덩이 들었다가, 또 올렸다가, 꽈배기, 꽈배기 하다가, 권투 하다가, 오른쪽 비대칭이신 분들은,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들어 올려도 좀 도움이 돼요. 오른쪽 목을 세우는데, 피가 더 올라오는데, 이런 도움됩니다 자 이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동작 내가 뒤쪽으로 좀더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든 아까 똑같은 물병을 물병이나 아령을 자꾸 들었으면 비대칭이 발생한 부분에 피가 덜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피가 많이 뒤쪽으로 들어갔고 오른쪽으로는 피가 좀덜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의 불균형 혹은 어이덜 들어간 쪽 혹은 많이 들어간 쪽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에 덜들어갔어 너무 많아도 압력이 너무 높아도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적정 압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너무 높으면 찡 하는 소리가 나고 압력이 너무 약하면 아주 약한, 참 멀리서 들리는 듯한 아주 약한 소리가 되죠. 그 소리는 둘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적정 압력이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한 거는 피가 이제 약하게 지금 들어가고 들어가고는 있다 지금. 근데 적정 압력이 도달하기 전까지 이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이걸 압력을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겁이 나서? 아, 겁이 났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지혜롭게 후퇴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응?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구석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는데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어떤 장기간에 가는 어떤 그런 이명은 아니었어요. 저는. 꼭 단발마적인 어떤 그런 이명이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아 이제 왼쪽으로 이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이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아, 여기 압력이 너무 걸린 것 같아서 오른쪽을 눌러 갖고 일부 압력을 맞춰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요건는 압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쪽을 눌러갖고, 피를 좀더 집어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이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어느 쪽을 해야 될지는 이제, 누워서 하는 게 조금 효과가 더 좋아요. 누워서 하면, 왜? 피가 자연스럽게 머리로 올라가, 앉아있으면 피가 치솟아 올라가야 되잖아, 이게. 위로 올라, 중력을 받잖아요. 누워버리면 피가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살짝살짝만 해도 피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내가 매니에의 증상이 있다, 이석증이 있다, 이명이 있다, 제 생각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프면, 제가 아프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고 또어지러본 경험도 있고 아파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와본 경험. 그러니까 저러면서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해내야 된다. 제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요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들. 팽창이 일어나고, 요 아랫배 팽창 이런 게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팽창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만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군데, 세 군데 팽창이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창자에. 야, 그니까, 그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동영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요 그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점을 가는 거예요. 중간점을 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응용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고 때로는 전진하고 때로는 후퇴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매니에르 증상은 어차피 어지럽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매니에르 증상이 진짜 좋아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도 것한 분이 아니고 세분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이제 기본 동영상 보고 오면서 헤드뱅잉하고 이만 누르기하고 또 오른쪽 누르기하면서 혈압을, 뇌압을 주, 조절을 컨트롤을 하니까 더 이상 근데 그분이 어떤 경우냐면 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찡 그러니까 막 구토 증상이나 어떤 어지러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어지러웠던 분이요 그런 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이게 뇌압을 적다 적정하게 이게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고 있는가 이걸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때로는 흔들어주고 뭐 헤드뱅잉도 있잖아요 헤드뱅잉 할 때는 항상 그 이마도 한번 눌러주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드뱅잉 하는데 오른쪽 비대칭이고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좀 많이 해주고, 골고루도 해주고, 오른쪽으로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압을 적정하게, 어지러움증은이 얼굴 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올 때가 많이 나타나요. 제가 그 데이터상, 경험상. 뒤쪽보다는 오른쪽.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 아니 앞쪽, 이마 쪽. 그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 어지럽다, 그래갖고, 이마를 책상에 대고, 혹은 방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어서 꽉 누르면서, 음, 음, 음, 해줘라. 그러는데 또, 이러면 머리 좀 흔들어주세요. 파워워킹 한번 하세요. 어떠세요? 이러니까, 어, 괜찮아졌어요. 이러 그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강하게 하면, 이제 그분은 저하고 이제 좀 연결이 됐던 분이라서, 제가 그분의 상태를 알아요. 그왜 어지럼증이 나타난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고 어, 오늘 이런 이런 저런 일을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해 줬으니까 내가 그걸 딱 들어가니까 이마 콱 눌러버리니까 어지럼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이만 누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라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약하게 하면 또 효과가 없는 게 있어요 아까 뒤통수 누르는 것도 있죠 어설프게 누르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효과는 없고, 그냥 목마 아픈 이런 경험도 있고. 그 왜? 적정 압력이라는 거는, 또 적정한 힘이 작동돼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분들. 자, 아, 그런 부분들. 물리치료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막 아무 힘도 세고, 뭐 어떤 때는 막꽉 막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살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거는 좀쎈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뭐, 고관절이 펴진다 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근육이 경직되는 게 늘어나,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강한 힘을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약한 힘을 줘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힘을 가하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좌우비대칭을 고려하고, 뭐 좌우비대칭이 없다고 하면 정면, 오른쪽, 왼쪽, 정방향으로 하고, 좌우비대칭이 있다라면 비대칭이 발생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좀 해보면서 그 변화를 체크를 하세요. 힘을 주고 흔들어주고, 힘을 주고 또 흔들어주고, 흔들어준다라는 거는 힘을 준 상태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잘 흔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만 주게 되면 다음이 와요. 다음이 힘을 주고 나면 흔들어줘야 된다. 헬스장에서도 운동하면 근력 운동을 하면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뭐, 남자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그런 원리 자체를 모르죠. 그냥 뭐, 운동하면 그냥 좋지 이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 할수록 더 아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좌우 비대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우 비대칭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동만 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인 상식으로는.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머리가 아파지느냐. 피가 이동을 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올라가요. 너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상인이 하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비대칭을 고려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은 정상인이 하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더 망가져요. 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기본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아, 나는 뭐 허리만 고치면 되겠어. 허리만 나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는 좀 좋아질 수도 있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버려. 나는 어깨가 아픈데 어깨에만 나았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5 0개만나았으면 좋겠다. 이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대로 하니까 5 0개는 좋아졌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 오른쪽 머리가. 50경을 고친다고 피가 일로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혈액은 힘이 가는 곳에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힘이 가면 이쪽으로 혈관이 쓰잖아요. 피가 오는 거예요, 일로. 그럼 이게 왔던 피는 또 어딘, 어딘가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막상을 올리면 올릴수록 제가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저는 그래 이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원리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저에 비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까지 왔던 사람이고 여러분 은 최소한 이런 동영상이라도 갖고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수천가지 수만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예상치 못했던 명현현상 뭐 2차 자각증상 이런게 나타날 때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충분히 들어놨던 사람은 아 맞아 그 얘기 거기 있던데 내가 빨리 가서 두통문제 해결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동영상을 충분히 안 들어 놓은 사람은 이걸 도대체 어디갔어 이 사람 전화번호 어디 있어? 전화번호. 누구 이 사람 전화번호 아는 사람 있어요? 하고 막 댓글에 막 올라와요. 제가 거기 전화번호 올려놓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전화번호 있어요. 세미나에만. 네. 그래서 뭐 답답하니까 막전화번호막 사람들한테 묻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올려놓으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못해버려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이 방법도 쉬는 날좀 집중할 수 있는 날 조심해서 적용해 보시던가 아니면 후퇴했다가 다시 오던가 아니면 공부를 좀더 하고 난 다음에 동작들을 시작하시던가 제일 좋은 거는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분들 그래요 이 동영상을 다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한개한개 한개 그냥 하고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요 그분이 좌우 비대칭이 안 발생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면 큰코 다칠 수 있다 큰 코는 그렇고 좀막 예상치 못한 명예 는남들을막 발생시켜요. 발생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다 동영상은 그 최소한 기본 동영상이라도 보시고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 동영상들 있죠 뭐 두통, 뭐 허리디스크, 탈모치료법 탈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화불량이 제일 문제야 소화가 안 된다 이게 설사가 난다, 체한다 역시 음식이 역류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 아무리 해결해 놔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본 동영상을 어떻게 하든 보셔라 그 보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야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고생하실 분들이고 그 지겹겠지만 보세요 3일만에 다 보신 분 계시다 뭐 그분은 뭐 직장생활 안 했겠죠 근데 그 정도 열정이 있었으니까 봤겠죠 그 다음부터는 한 개씩 한 개씩 보고 계신다고 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면 저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저하고 대화가 안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전화를 해도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어요 도대체 뭐, 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댓글에 올라오면 제가 막 금방 뭔가를 해줄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댓글을 질문을 막 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냐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이 보는 동영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요 그냥.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쪽은 제가 올릴 때마다 긴장이 돼요 그 주의사항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아 이석증 이석증도 동일해요 이게 압력이 불안정하게 잡히면서 그 이석이 자꾸 이동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 운동. 머리, 이석증 걸리면 머리를 흔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돌아간는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또 움직이다 보면 또 빠,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목을 못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석증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뇌경색이 나타나는 거야. 눈이 갑자기 막 나빠지기 시작하고, 피가 떨어지니까. 잇몸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왜 피가 안올라가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어떤 분은 압력을 맞춰가면서 머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석승 씨 스님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뒤통수도 눌러보고 목 근육을 목 근육을 강화한다는 건 목의 혈관을 점점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점점 증가를 시키면서 올라오다 보면 또 균형이 무너지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머리 전체에 혈관이 골고루 균형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이 석증은 사라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대충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주위에서 잘 적용해 주시고 저 원래 오늘 동상 올린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냥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됐고 하여튼, 하여튼 날 조심하시고 2보전진 1보부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